자, 이제, 백구쪽 대유괴입니다. 대유괴를 보시면, 제일 먼저 그괴 상을 먼저 보라 그랬죠. 아까는, 천화동인이었는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화천대유예요. 그러면 아까 천화동인 할 때, 유기효는 아주 사랑받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고 그런 여인이라면, 여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자상한 임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의 구이효의 늠름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돼서 부드럽고 너그럽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그런 상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유는 석계에 여인동자는 불필귀연이라 고로 수지 대유란니라 부여인동자는 불지소귀야니 대유소이 차동이냐라. 윗궤바제천상하니 바지처구에 기명이 그본하야만 물지주을무불주견하니위태유지상이오암오일 거존하고 중량평은 하니 거존치유는 불지소기야람 상하응지위 대유지의니에 대유는 성대풍유야람 자유는 원형하니라 괴지제가이 원형야라 봄, 아, 아, 범 괴덕이유 괴명이면 자유기의자하니 여피길 겸평시야옵 요 인기의 괴의 하야 변미 훈계자 님여 사정 창인 길과 동인 우야 형이시야오 요 이기의 계제이 언자 님 대유 원형이시야람 육한건 분명 응천시 행구로 없는 원형야람 대유는 소유지대야람 이거건성헌이 화제천상하야 무소불조하고, 우유고, 이 이름이 거존특중하야이오양지구로 이태유람, 건건이농하고거존은천하야 유, 형, 지, 도, 하, 니, 첨, 재, 유, 기, 덕, 즉, 대, 선, 이, 형, 야, <웃음> 라. 대유는 석괴의 여인 동자는 음. 물필, 귀연이다. 대유라는 말은 서계전에 보면 남과 더불어 함께 할 때는 물건들이 반드시 모여들게 된대요. 거기에 모인대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 이것저것 서로가 다뭐 필요한 것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가요? 어디? 몇만 명? 십만 명이 모이면 만 명, 옛날에 아, 만 명이 모여어서도 너무 사는 만 명만 모이면 서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살수 있다고 하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필요한 물건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된다. 고로 수지 대유라. 그래서 대유로 이, 음, 동인께 다음에 대유를 받았다. 부, 그 여인, 동자는, 무릇, 남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은, 물지, 속이 아니그 물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바, 돌아갈 바가 되니, 대유, 소위, 차, 동인, 나라, 대유, 괴가, 그 동인, 괴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되더라. 괴를 보시면, 윗괴, 화, 재, 천상, 하니, 불화, 불을 나내는 윗괴지요, 이가 위에, 하늘 꽤 위에 있어요. 그러니, 화지 처구에 불이 높은 데 있음에 기명이 그만한, 그 밝음이 멀리까지 뻗어나가잖아요. 대표가 뭐예요? 해지요, 뭐. 해. 그리고 달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동도 높이 달수록 멀리까지 빛이 가잖아요. 만물지중을 묵을 조결하니. 온갖 사물들, 만물의 많고 많은 것들을 무불조견, 비추고 비춰보지 않는 바가 없어요. 다 비춰진단 말이죠. 위, 대육이 상이요. 그것이 바로 대육계의 상이 된다. 왜 대육계가 되는지 아셨어요? 하늘 위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떠오른 상황이니까 그 해는 안 비춰주는 곳이 없거든요. 오, 일, 유 거존하고, 또 하나의 유가 여기 유는 음효지요. 하나의 음효가 거존하고, 그 존귀한 자리, 즉그 65효 자리에 있고, 충양 병응하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구 효도 바로 아래에 그냥 다정하게 대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니까, 여기는 거기도 서로 이렇게 응하게 되고. 아래 밑에 있는 모든 그 양유들이 자상하신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임금 말씀을 다 응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양평응하니, 거존 집유는 물지소기하라. 요게 이제 공부해야 될 거지요? 거존 집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부드러운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지소기하라. 물건들이 돌아갈 바가 되더라 상하응지이 대유지의니 위 대유지, 사람 아래 사람 서로 응지응함이 응암, 있는 것이 대유계의 의가 되니 대유는 성대풍유라. 대유라는 것은 대자 앞에 성자를 붙였고 유자 앞에 풍자를 넣은 거지요. 대유계는 성대풍유의 의미라 죠 대유는 원형합니다. 다른 괴는 몇 마디가 있었는데 대유괴는 그냥 원형하니라 이 말만 있어요, 그죠 이게 뭔 말일까요? 대유는 크게 갖추다 보면 크게 형통할 거다 이거예요. 즉, 대유 자체가 형통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괴지제가이 원형나라 이 괴의 재질이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이게 풀이 전부예요.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책에 쓰였던 예를 들은 거예요. 범 괴덕이 유 개명이면 무릇 괴덕이 괴의 명칭을 갖게 되면 자유 기자니 저절로 그 의리가 그 뜻이 있으니 있으니 그 속에서 그냥 의의가 나오니 여비길 전명이 시작. 빗괴는 길하다라고 비길, 겸괴는 형통하다, 듯 겸형, 빗괴와 겸괴가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되고, 요, 인기, 괴의하야 그 괴의를 인하여서 변, 위, 훈계다이 문득 훈계함이 된 것이 있으니, 여, 사, 정, 장, 인, 길과, 사괴 예, 있었잖아요, 지수 사께. 삽괴. 사괴는 예, 고든이 장인이라야 길하다고 했잖아요, 저 앞에서. 이게 그 그의와 여기는 장인이 아니면 길하지 않다는 경계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동인우야 형이시야. 사람을 함께하되 저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데가 살아서 동인우야 하면 형통할 것이다 했던. 공인 궤가 여기에 해당되고 유이기 괴제의 언자니 그 괴제로서 말한 것이 있으니 대유 원형이시하라 대유 대유는 원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된다. 유강건능명하여 응천시행고로 능원형여라. 강건 강건과 문명으로 말미암아 강건은 밑에 있는 네 꾀지요 네 꾀는 강건한 거고 윗 꾀는 문명이에요. 강건 문명으로 응천시행거로 천시에 응하여서 행하기 때문에 능원행이다 해지 천시라는 것은 밑에 있는 그 구이효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대유라는 것은 대유는 소유지 되어라. 갖고 있는 것이 크다른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자는 이거 건상하니 이 궤가 건궤 위에 있으니 화재 천상하야 불이 하늘 위에 있어서 무수불조 하고 비추지 않는 바가 없고 우유고 이름이 또 유고 하나의 음효가 거존특중하야 높은 자리에서 중도를 얻어서, 오양응직으로 다섯 양들이, 양효가 다 응하기 때문에 미태유라 대육괴가 된다. 대육괴가 된다. 이 말은 크게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바가 큰게 된다. 이말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된다. 이말죠 건건 이명하고, 건꿰는 건장하고, 이꿰는 밝으며, 거존 응천하여 높은데 거에서 밑에 있는 하늘, 구이요지요? 하늘에 의해서 유형통, 형지도안이 형통하는 도를 갖고 있으니, 점자 여기덕 즉, 대선이 형내라. 점진 사람이 그만한 턱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좋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